아까 알려줬던 내용 기억하지? 셋업 때 그리고 백스윙 올라가는 거자 근데 백스윙 올라갈 때 클럽이 이렇게 뒤로 쭉 가지 자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잖아 들어 올릴 때 온몸을 이용해 성심성의껏 들어 올려 그럼 어떻게 돼? 지금 팔이 얼굴을 가려 자 그게 아니라 올릴 때는 쭉간 상태에서 몸이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져 있죠 지금 이쪽으로도 숙여져 있고 저쪽으로도 숙여져 있지 포인트는 여기서 손목을 이용해서 클럽을 꺾으면서 올리면 어떻게 돼? 팔은 높게 안 올라가. 근데 손의 위치는 높아. 근데 이거를 온몸으로 성심성의껏 들어올리면 이팔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팔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어깨가 올라가면서 몸이 뒤집어져. 그럼 당연히 스윙이 틀어지니까 공은 제대로 안 맞겠. 그래서 백스윙 올라갈 때는 자 테이크백 코킹 올라갈 때 높게 들더라도 이렇게 얘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얘는 뻗어내는 역할만 하는 거고 얘로 들어올리는 거야 이렇게. 자 테이크백 그렇지 왼팔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로 들어올려. 그렇지 이렇게 자, 그랬으면 아까 알려던 줬 대로 팔이 천천히 아래쪽 떨어지면서 허벅지 사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자, 마저 넘어가 팔이 로테이션 되면서 몸이 조금 더 돌아야지 어깨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까 백스윙 할때 왼어깨가 오른어깨보다 낮았지 그럼 팔로스루 때는 반대야 오른어깨가 왼어깨보다 낮아야 돼 자, 이때 시선은 여기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견눈질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상태에서 자 마저 회전 마저 회전 하면서 꺾고 이렇게 그래서 피니시도 약간 높게 끝난다는 라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 자, 양쪽 어깨 돌면서 팔 뻗어내고 왼팔은 가만히 있고 오른팔만 들어서 양팔 모아서 내릴 때 허리 돌려, 마저 돌려. 그렇지.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똑같이 채바닥부분이 전부 다 땅에 닿게 놓는 거야. 근데 애초에 클럽의 길이 자체가 다르고 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각도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조금 더 누워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 은 백스윙 가는 방법 자체는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똑같아. 자 테이크백 때 클럽 쭉 보내주고 자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고개 돌려서 봐. 오른팔을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드라이버는 체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 좀더 누워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각도도 조금 더 누워야 돼 드라이버는 조금 더 눕는 게 맞아 음자 그러면 여기서 공쪽으로 뻗어 줄 때도 약간 누운 상태에서 뻗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때 아이언이랑 똑같이 허벅지 사이 붙으면서 오른다리 펴진 상태로 마저 회전해서 넘어가지 그럼 여기서 체가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지 누워 있다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각도도 아이언 보다 좀더 누워서 넘어가야 돼 자 왼팔은 두고 오른팔만 코킹 거기서 뻗어내고 속도만 맞춰도 공이 맞잖아 자그 상태에서 테이크백 왼손은 잡고 있고 오른손 코킹 거기서 누워서 들어와서 뻗어내고 훨씬 낫지 손 모양은 고정 이렇게 몸이 회전을 하면 테이크백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몸은 가만히 냅두고 손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래 그럼 체 모양은 아까랑 똑같지 근데 몸의 회전량이 완전히 다르지 쭉 꺾어서 한 번에 그렇지 지금처럼 오른팔로 꺾어서 뻗어넘기면서 어깨도 같이 돌아 훨씬 낫지? 어깨도 같이 돌으니까 자, 테이크 백 코킹 뻗어넘기면서 허리, 어깨 같이 그렇지! 지금처럼 타이밍을 맞춰서 도는 거야, 이렇게 자, 테이크 백 오른팔로 코킹 자, 허리, 어깨 돌면서 팔쫙 뻗어내, 이렇게 얘를 그냥 팔만 그렇지,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마저 돌아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지 근데 헤드에 무게가 있잖아 거기다가 몸이 돌잖아 그럼 원심력이라는 게 생기겠지 그럼 얘를 알아서 이미 여기까지 넘어가 있어 아, 내가 안 돌려도? 어 근데 이걸 억지로 넘기려 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넘기더라도 넘기더라도 팔을 뻗잖아 우리가 그럼 손은 홀드한 상태에서 팔을 넘겨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넘어가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팔로 넘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넘겨 이렇게 어 넘기더라도 팔로 넘기는 거야 어 그럼 어. 일단 안 넘길 거 생각하고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몸이 도는 거야 그렇지 원심력에 의해서 돌아가 자 백스윙 갔다가 뻗어 오? 이게 도는 거야 어 그렇지 다시 한번 잘못된 거 한번만 해보자. 나가는 거, 어 나가는 거, 자, 백스윙 갔다가 도는 거, 확실히 차이 나지? 자, 수 잡고 손목 롤링 없이 테이크백 몸으로, 코킹, 뻗어내면서 그렇지, 지금처럼, 자, 롤링 없이 몸으로 테이크백, 꺾어서 뻗어내면서 회전 그렇지, 지금처럼, 이렇게 동작이 타이밍이 맞으니까, 클럽을 던져주는 타이밍, 몸이 회전하는 타이밍, 그리고 견고하게 버텨주는 손목, 얘들이 타이밍이 맞으니까 볼이 똑바로 가지 여태까지는 우리가 한동안 못봤잖아? 그 사이에는 스윙으로 공을 친게 아니라 근력으로 공을 친 거야. 어. 그러니까 한번잘 맞으면 되게 멀리 가지. 근데 빈도가 굉장히 적지. 응. 일관성이 없으니까. 근데 근력을 조금 들쓰더라도 스윙을 이용해서 공을 치잖아? 그러면 은 체가 올바른 길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훨씬 더 거리를 늘리기가 쉬워. 그리고 올바른 길로 지나다니면 당연히 속도도 빨라지게짐을 많이 안 쓰더라도. 그래서 오늘 알려줬던 거, 셋업 제대로 잡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허벅지, 위쪽. 이거 틀면서 오른발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트는 거 그래서 오른발이 날이 떨어지게 하는 거 뒤꿈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죠 드라이버가 차가 더 누워져 있으니까 전체 동작이 좀더 눕게 그리고 또 하나 몸이 틀어질 때 아이언은 하체만 틀어지면 되지만 상체를 버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드라이버는 가급적이면 하체가 틀어질 때 어깨도 같이 틀어줘야지 공 나가는 방향성, 그리고 공 나가는 높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것만 신경 써서 드라이버랑 아이언을 연습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